l e t 네, 걸린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광등을 달고 사이렌을 울리며 알리는 다양한 차량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서신랑이를버리는 바람에 응급 환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떤 차량들이 긴급 차량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양보를 해야 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꼭 양보해야 할 긴급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경광등의 색상을 보면 어떤 용도의 차량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경찰차, 형사순찰차, 소송차 등이고 양쪽이 모두가 빨간색은 소방용 차량이고 양쪽 모두가 녹색은 119 구급차, 병원 사설 구급차, 혈액 운송 차량이고 양쪽 모두가 황색은 도로 관리 차량으로 이렇게 모두 색상은 다르지만 긴급하게 출동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모두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맞는 거야.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정한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라 하는데 내가 몇 가지 차량들 예를 들어볼 테니까 긴급차량인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맞춰보라고 첫 번째, 견인메카 차량 정답은 X, 견인 레카 차량은 사고 발생 시 교통에 방해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특수 차량이지 긴급 차량은 아닌 것이고 경광등을 달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불법이고 허가 시에는 황색등만 달수 있고 사이렌 설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이처럼 견인 레카 차량은 긴급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보 의무가 없는 거지 두 번째, 사설 구급 차량 정답은 O! 사설 구급차의 주 용도는 응급환자의 구조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이송이나 병원 간 환자 이송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민간 구급차 업체에서 지입하는 형태와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말 긴급상황시는 119 구급차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세 번째, 자율 방범대 차량 정답은 X, 자율방범, 순찰이라는 글귀를 써붙인 차량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안전장비들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고 지역에 따라 경광등이 붙은 차량들도 있지만 긴급자동차로 분류가 되질 않고 사이렌도 울 수가 없고 물론 길을 양보해야 할 의무도 없는 거지 네 번째,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개인 차량 정답은 세모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 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또 부상자를 운송 중일 때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긴급자동차로 본다고 나와 있고 만약 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는 60일 이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증명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응급차량인지 아닌지가 확인하기 힘들고 양보할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등을 켰거나 전조 등으로 긴급상황을 표현할 때는 모두가 양보를 하고 길을 터주는 것이 맞겠지. 어때 동투요 이젠 긴급자동차인데 이해가 되지.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4시간 주야 구분 없이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또 1분 1초에도 생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현장 출동을 하면서 힘들지만 항상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모렴치한 분들 때문에 오해를 받아 길이 막히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번!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치뷰.